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퀴 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선뜻 구매하기가 꺼려졌던 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전거로 배달하는 일을 준비하거나 국토종주와 같은 장거리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하지만 투자비용이 부담돼서 고민이셨던 분들을 위한 정보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제주도로 여행 가고 싶었을 때 자전거 렌탈 비용을 엄청나게 알아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현실은 이럴 바에 자동차를 대여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비싸서 포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아는 분 중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자전거를 사야 할지 고민이고 전기자전거를 사려니 얼마나 배달을 하게 될지 몰라서 초기 비용이 더욱 부담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같은 고민들이 생기기 전에 이런 렌탈 서비스가 나왔었던 라면 고민 없이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일레클의 렌탈 서비스입니다. 일레클은 카카오 티바이크처럼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인데요, 공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서비스처럼 기본 요금이 있고 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시간 사용하면 요금이 엄청나게 누적돼서 단거리 이동에만 주로 사용될 뿐 여행이나 배달 아르바이트의 이동 수단으로는 엉감 생심이죠. 그런데 일레클이 장기 렌탈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배달이든 여행 행위든 합법적인 범위 내 웬만한 사용 목적에 부합되고요. 렌터카처럼 일정기간 대여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일렉클 렌탈의 대여기간은 한 달입니다. 요금은 현재 이벤트 중이라서 69,000원짜리 렌탈권과 99,000원짜리 렌탈권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두 가격대의 차이는 이용자 보험이 추가되었느냐, 아니냐의 차입니다. PM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보장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매일 1,000원씩 투자되는 셈치고 99,000원짜리 렌탈권을 구매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렌탈권은 어디서 구매하면 되느냐? 일렉클 어플에서 구매하면 되는데요. 해당 앱 메뉴에서 원 원하는 렌탈권을 구매하고 안내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가서 픽업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렌탈권에 용산, 광화문, 가산, 일산으로 지역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외 지역에서는 이용이 제한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다행히 이 지역들은 내가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지역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픽업과 반납 장소를 의미하거든요. 만약 가산 30일 렌탈권을 구매했다면 자전거를 가지러 가거나 반납할 때 가산 지점으로 방문해야 함을 의미할 뿐 자전거를 광화문에서 타든 제주도에서 타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구매자. 한달 동안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서비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관리하셔야 하고요. 구매한 사람 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시면 안됩니다. 렌탈권을 구매하고 자전거를 픽업 받으러 가면 일렉클의 전기자전거와 충전기 여분의 배터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렌탈 기간은 사전 연장이 가능하고요. 별도 보증금은 없다고 합니다. 제품의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본인이 해결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회에 한해서 교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자전거의 스펙은 어떨까요? 파스 전용 방식입니다. 쓰로틀이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요. 퍼스널 모빌리티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터는 350W네요. 웬만한 경사각을 오를 수 있는 출력 수준입니다. 배터리는 14A로 대용량입니다. 근데 일렉클의 설명에 의하면 완충했을 때 최대 5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 배터리 효율은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3 30에서 4 0 k m 정도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짐이 많거나 주행자의 몸무게가 큰 편이라면 장시간 이용 시 자주 충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겠네요. 편리한 점은 자전거를 잠그는 방식이 자동화 방식이라는 겁니다. 렌탈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제어용 어플이 제공되는데요. 거기에 자동 잠금 방식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음식을 배달하러 자전거를 잠시 대기시켜 놓을 때마다 자물쇠로 채우는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렌탈권을 구매할 때 일레클 어플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어플이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애플 이용자분은 아쉽지만 지인이나 가족의 휴대폰을 통해서 구매해야 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일레클 렌탈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서비스 지역구가 넓지 않지만 향후 곧 전국으로 더욱 확대할 전망 이라고 하네요. 지방에서 이 렌탈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만간 이용의 기회가 닿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여러분 행나~~ <비켜>.